그래요,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막동 호레입니다. 안타깝게 연속 2주간 주말 비 소식에 몸도 마음도 살짝 지치기만 합니다. 일요일 잠깐의 라이딩이 유일한 낙인 저에겐 이런 주말 비 소식이 살짝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주말이 오기 전 평일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 잠을 내서 꽃길을 달려보려고 제 검둥개를 깨워봅니다. 전라북도에는 아름다운 벚 꽃길들이 꽤 있는데요.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그중 단연 최고는 역시 부안군에위치하고 있는 계암사 가는 길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많은 꽃길중 제가 최고로 꼽는 이유는 일단 고즈넉한 길과 아름드리 벚꽃나무 그리고 그 옆을 따라 조성된 호수가 너무나 아름답게 삼박자로 이루어져서 라이더에게 달리는 내내 감성에 빠져들게 해주는 정말 빼어난 경관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아름다운 길을 보여드리고자 오늘은 특별한 주행멘트 없이 차분한 음악, 그리고 트라이언프만의 배기음, 아름다운 벚꽃길을 대신 영상으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겁게 감상해 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막동 호랭이었습니다.